여러분, 말씀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물증도 있는데요. 그 첫번째가 사람이 모인 교회 그리고 조직을 남겼습니다. 두번째로 예배당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된 화려한 건물만 남았습니다. 세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기 부인이 없는 가짜 교회 우상인 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자부하면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전 다섯번째 주제로 한국교회 회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UCLA 한국기독교 석조아 교수님인 옥성득 교수님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신사참배란 천황숭배, 신민서사함송, 일장기경례 신사참배, 전쟁지원, 신구약의 선별적 수용 그리고 일부 찬송과 삭제 나아가서 신사 침례 의식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신사참배의 정의보다는 신사참배가 어떻게 개인 숭배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신사참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는지 1945년 11월 14일로 돌아가서 평북 목사 수양대회에서 있었던 홍태기 목사의 반발 발언에 주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사참배와 성전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는 고린더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알수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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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홍태기 목사 이분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했거나 은, 혹은 은퇴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 강제 할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 신사참배에 대한 회계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할 성질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킨다 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말씀 두 개를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심각성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홍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두고 자신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당시 총회장으로서 책임감 또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엄연하게 홍 목사는 교회의 주인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는 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내 소유이거나 내가 어떤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홍 목사는 마치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거죠. 이게 먼저 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를 지킨다는 라 말은 맞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투옥성도들처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요?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를 지킨다. 그게 말이 될까요? 이거는 대놓고 나는 고난 같은 거, 고통 같은 거 겪지 않고 편하게 넓은 길로 가겠다. 이거는 주님이 가르친 좁은 길을 가는 것과 완전히 정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킴의 대상인 교회가 성전된 우리 자신과 그리고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조직 그 모임이 모이는 공간인 예배당 또한 교회라고 정의를 한다면 공 목사가 주인 또는 총회장으로서 지키려고 했던 교회는 이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신은 말씀에 순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지킨다 생각하고 교회의 주인이라 여겼다는 점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회개할 시점이 되었을 때 회개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적 본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필요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분열을 반복하게 돼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개인들은 어떨까? 더 이상 신사참배의 우상숭배가 강요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했던 그 자리, 원래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자신으로 채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웃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대로 살지를 않는 않는 거죠. 만약 당시에 회개를 했다면 주님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세상이 하는대로 자연스럽게 나로 채우게 된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그 빈자리를 원래 주님이었던 그 자리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비였던 그 자리를 주님께로 다시 인도해야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살기 바빴어요 그리고는 회개한 척 주님이 나의 주님인 척 나는 주님의 제자인 척 예수를 믿는 척 연기를 해온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겠죠. 반공 그리고 생존 안정 교육 출세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악세서리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성전설교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교회와 서울을 위해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고 도둑질하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 성전설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물증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첫 번째가 사람이 모인 교회 그리고 조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된 화려한 건물만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는 단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주인이 된 공간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기 부인이 없는 가짜 교회 우상인 자신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전설교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도둑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자부하면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이 전통은 약 80여 년 전에 홍태키 목사가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치킨 교회